김성재 의왕시장이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번 대회에서 의왕시는 전통시장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으로 올해 최고의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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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MB 뉴스 한가을입니다.